어. 훠이.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밤 11시 반인데 냉장 제품이 있어서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엘레인비르 휘핑크림 동물성 핑크림인데 일반 생크림보다 유통기한이 길어서 저는 이거를 주로 사용합니다. 엘레인비르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는 통 헤이즐넛이에요. 이거 휘낭시에도 넣어 먹고 헤이즐러 향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베이킹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트리플 체다 치즈인데 황치즈 요리할 때도 쓰고 평소에 샐러드나 이런 여러 가지 서양 요리들 할때 그냥 뿌려 먹어도 좋은 거라서 이렇게 사봤고 여기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칼리바우트 화이트 커버 처요요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금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입자가 좀 크고 굽고 나서도 녹지 않아서 약간 소금빵에 올라가는 그 소금 있죠. 그거고 이게 소금빵 만들 때도 그렇지만은 뭐썰 솔... 치즈, 카라멜, 솔티드, 초코? 이런 거 만들 때도 뿌리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이름 뭐죠? 아, 이거 라콩비에트 버터. 여기서 지금 엄청 세일하더라고요. 사실 유통기한 얼마 남지는 않은 거긴 한데, 그래도 그 맛이 어떨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사봤고, 약간 요리할 때 쓰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 자, 이거 한다. 자, 자 우빈이! 자, 우빈안 속네? 우빈이! 얘들아. 어떠 이거 나봐이 응, 응. 아이고, 착해. 어빈나어 자. 어, 아니야. 호피니가 <웃음> 가지고 놀 거야? 호피니가 버터는 뺏겼어? 뺏겨버렸어? 금요일 음, 금요일 시간 없때요 음. 딱히 보고 싶은 영화도 없지만 아, 딱히 그 다음 먼저 모르겠다.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을 탈려라 음. 지. 다 어, 치코 너 저도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아, 저 돼요? 치코 기다려. 아니야, 누리 기다려. 누리 앉아. 응? 앉아. 치코 앉아 할수 있어. 지코 앉아. 아이고 저게. 지코조 조그만 거 줄게. 응? 지코 자. 아, 이고잘 먹네. 자, 누리. 어치 인싸예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잘맞다 둘이 어떻게 기분 좋네? <목소리> 아, 아 귀여워 둘이 귀여워 둘이 또한 언박싱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예요 이거 제가 빵 만들 때 사려고 산 건데 한꺼번에 보장되어 있는 게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식빵이나 빵 종류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이스트를 구매했고 이거는 라자냐면이에요 디벨라 제품이고 제가 굉장히 넓은 면을 좋아하는데, 이게 넓은 면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자냐 면을 썼는데, 한번 다음에 만들어 보려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불에서 화장품을 좀 샀어요. 우와, 이거는 제가 주문 안 했는데 마스크팩을 이렇게 넣어주셨고 청소독 티슈랑 제가 산 클렌징 밀크 샘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것도 주문 안 했는데 샘플로 넣어주셨어요. 이거 피지 제거하는 에센스인데 이런 모양의 화장솜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뿌려서 코에 얹어서 한 20분 정도 하고 있으면 피지들이 녹아요. 그래서 면봉이나 아니면 압출기 같은 걸로 이렇게 피지를 닦아내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 하고 나면 모공이 진짜 맨들맨들해져요. 그리고 지금 말고 타이트닝 에센스도 있는데 지금 그걸 제가 샀는지 모르겠네요. 타이트닝 에센스는 제가 아직 남아서 안 샀나봐요. 그제 수부지 추천템에서 소개한 건데 이거 제가 다 써서 이렇게 두 개를 샀거든요 이다 아마 제가 평생 가져갈 클렌징 밀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헉, 어머. 이거는 더하르나이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인데 이것도 아마 제 수부지 추천 화장품 영상에서 그걸 보시고 주신 것 같아요. 이 더하르나이 시카이드 밤이랑 크림이 되게 유명하던데 이렇게 로션이랑 토너도 보내주셨어요. 이 썬블럭이랑 클렌저도 보내주셨어요. 짠! 오랜만에 버터랑 머핀이 옷을 샀어요. 이거 바로 입혀볼게요. 오 어, 피니가 까만색 입을까? 까만색. 오 어, 피니부터 입어볼까? 헉, 작을 것 같아. 어이구, 작게. 헉, 어이구, 작게. 한번 볼까? 이기 들어볼까? 딱 맞네. <웃음> 너무 딱 맞다. 어, 피니, 도 코면 못 입겠다. 너무 딱 맞다. 보핀이 이거 뭐야? 보자. 여기 볼까? 우와 귀엽다. 부핀아. 버터도 입어볼까? 자 다음은 버터 차례. 버터이 와봐. 이거 설빔이야 설빔. 한복 대신에 곰돌이 입자 설빈 야 이거 더 통통한 거 같아 루틴보다 응 가디가 처음인 부부지 응아 예뻐 어 빛나 이게 뭐야 어 여기 보세요 어 빛나 우리 간식 간 간식? 간식 줄 거야 여기 봐 이거 뭐야 간식? 간식 먹을까 우리? 간식? 우리 간식? 오늘은 카라멜 피칸 파운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요 갔지 버터 어디 있어 버터 숨은 김버터를 찾아라. 어! 네. 어 깜짝이야 야 놀래잖아 엄마랑 놀고 싶어 엄마가 안 놀아주지. 저는 아까 만든 카라멜이에요. 좀 많이 굳었거든요. 일단 구워보겠습니다 구우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실온 보관해서 내일가져갔게요 민아, 우리 밥 먹을까? 밥? 버터, 버터? 우리 밥 먹을까? 오빈아, 우리 밥 먹을까요? 버터도 밥 먹을까? 우리 밥 먹을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 어 흥분하지 마라. 오늘은. 신정에 갑니다. 패딩은 제가 되게 예전에 랄프로렌에서 산 거거든요. 이렇게 쇼패딩이 유행할지 몰랐는데 뭘 아직까지 잘 입고 있습니다. 맨투맨은 오르, 바지는 제가 쇼핑몰에서 산 건데 나중에 적어놓을게요. 가져오겠습니다. 자, 뜯합니다 네. 하얀 마블이, 잘안 나네. 왔짠잘됐야이게 마블이야. 마 마블이야. 이야마이야네마야 이따가 갈 거야. 좀 기다려. 완 귀착해. 아. 이 오늘은 집에 고구마가 좀 많아서. 고구마 스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우러 갈게요 그대광어 제 우유를 넣어줄게요 밥 먹어 이제 너는 살짝 오늘 내가 많이 줬지 이제 저녁에 밥 먹자 저녁에 밥 저녁에 밥 지금 아니야 나중에 기다려 응 애기 있지 이제 끝끝 끝. 아니 니가끝